안녕하세요. 동판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50대를 넘어서 60대 이후를 살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 자칫 이것 잘못하면 그때까지의 인생 완전히 망가지는 경우 참 많습니다. 이른바 인생에도 출구 전략이 필요하다 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5060 인생 출구 전략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릴 것은 제가 이렇게 온 카메라라고 하죠. PPT 없이 카메라 앞에서 바로 촬영을 하는 경우에는 이처럼 원고를 미리 정리해서 방송을 합니다. 그 이유는 제 자신이 말 주변이 조금 부족하기도 하거니와 미리 정리해서 원고를 참고하지 않으면 자칫 경솔한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여 보시는 영상이 조금 방해되더라도 이해 부탁 드리겠습니다. 세상사 모든 일이 다 그렇지만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시작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결과에 이르렀다 라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제 생각에는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가 더욱 중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등산들 많이 하시죠? 그런데 오르는 것도 힘들지만 내려오는 것은 더 힘들다 다 알고 계시죠? 실제로 내려올 때 사고가 더 많다고 합니다. 자 언젠가 우리는 인생의 끝날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죽으면 무엇을 남길까요? 흔히들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라고 하는데 물론 기업을 남기는 분도 있고 재산을 남기는 분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 모든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기억을 남기는 것 즉, 어떤 사람이었느냐, 어떤 부모였느냐 하는 그 사람 인생에 대한 기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남기는 것이 더욱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 출구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두 꼭지로 나누어 말씀드릴 건데요. 동판 가게니까. 첫 번째는 노후에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는 분들의 인생 출구 전략 네 가지 또 반대로 재정적으로 여유가 많은 분들의 인생 출구 전략 네가지를 각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적인 여유가 부족한 분들의 인생 출구 전략 네가지입니다 우선 돈이 부족할수록 돈에 욕심을 내면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판단력도 부족한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기도 얇아지면 그나마 있는 돈마저 날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사기꾼들은 결코 돈 많은 부자를 노리는 것이 아니라 돈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대체로 절박하기 때문에 작은 유혹에도 쉽게 넘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네가지를꼭 기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후에 돈이 부족한 분들의 인생출구전략 네가지입니다 첫번째는요 고수익수당구조로 유혹하는 소위 다단계 조심하셔야 됩니다. 엄청난 그같은 엄청난 기회가 나에게 왔다 그 자체를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코인투자 다단계 엄청 많죠 어떠한 코인도 다단계는 첫째는 불법 이거니와 결코 좋은 결과가 없다 그 점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사기꾼들은 부자들보다 돈 없는 사람들을 표적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절박하기 때문에 작은 유혹에도 쉽게 넘어오기 때문이죠. 자두 번째는요. 아무래도 노후에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재테크나 투자에 관심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궁금한 것들도 많습니다. 그때는요. 비슷비슷한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지 마시고 왜냐하면 내 형편과 비슷한 분들의 정보가 나에게 유익하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이죠 정말 궁금하시면 집안의 다큰 자녀들과 상의하거나 아니면 돈 파는 가게의 수많은 영상들을 틈틈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물론 하루하루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으로 요즘 세상 참 빨리 변하죠. 그런데 지금부터도 앞으로 수십 년이지 않습니까? 빨리 변하는 이 시대에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먼저 대처하시면 좋겠습니다. 즉,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일찍 포기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고 먼저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같이 크게 변화하는 시대에서 의외로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 되면 너무 좋죠? 그런데 잘 되지 않더라도 크게 잃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변화무상한 시대에는 나 자체를 벤처기업, 모험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도전하시고 먼저 행동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물론 재정적으로 어렵고 힘들죠. 그렇더라도요 작은 돈이라도 정말 없는 돈셈치고 10년 후 크게 오를만한 주식에 투자해 두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투자한 다음에는 오를까 내릴까 지켜보지 마시고 그냥 잊어버리십시오. 마치 땅에 파묻어둔 보물처럼 말입니다. 마땅한 투자 종목을 찾는 것이 어렵거나 물론 어려울 수 있죠 또한 그 같은 직접 투자가 부담스럽다면 수백 개의 주식 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EPF를 선택하는 것도 좋습니다 시대가 크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잘만 하면 나중에 큰 돈이 작은 돈으로 큰 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돈판 가게에서도 이 같은 정보들을 틈틈이 업로드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반대로 재정적인 여유가 많은 분들, 즉 돈에 여유가 있거나 많은 분들의 인생출구전략 네가지입니다 사실은 요 재정적으로 힘든 분들보다 재정적으로 여유가 많은 분들, 예컨대 부자들의 인생출구전략이 더 어렵고 자칫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높은 산에 오를수록 내려올 때가 더 위험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나의 지금 현재 노후를 생각해보면 살아가는데 큰 걱정이 없고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먼저 늘 감사하는 마음을 습관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화배우 윤여정씨 있죠? 영화 미나리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받았는데요. 그때 시상식에서 윤여정 배우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여유가 생기면 감사하게 되는 것 같다. 여유가 없을 때는 원망을 많이 한다. 제가 많이 여유가 생겼나 봅니다. 지나온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되네요.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주변을 돌아보면요.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많은 분들, 우리가 부자라고 부르는 사람들 가운데는 주변에 감사하기는 커녕 더 각박해지는 사람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다른 사람이나 사회의 도움 없이 오직 자기 자신의 능력만으로 부자가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윤여정 배우처럼 주변에 감사하면서 가정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정말 존경받으면서 살아가는 분들도 우리 주변에는 참 많습니다. 앞서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무엇을 남길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를 남길 수 있지만 제 생각에는 기억을 남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제 생각 말씀드렸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자녀들, 자식들에게 어떤 부모였느냐, 나의 부모님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다 그런 기억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더해서 감사할 줄 아는 부모, 힘든 이웃들을 힘껏 돌아보았던 부모로 기억되는 것이 자식들에게도 돈보다 귀하고 값진 인생의 유산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다음에 네 가지를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재정적으로 여유가 많은 분들의 인생 출구 전략입니다. 첫 번째는요, 자산의 엑시트 전략적 내가 가진 자산, 또 앞으로 불어날 수 있는 자산을 어떻게 정리할까? 그 같은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컨대 자녀들에게 모두 상속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계획이 잘 못되면 자식들이 서로 원수가 되고 돈 때문에 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특히 정녀나 상속계획들을 구체적으로 잘 세우고 필요에 따라 결단해서 실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녀들이 부모보다 부모가 가진 재산을 먼저 생각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자녀들에게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요. 재산을 안정적으로 분리는 시스템이 참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 공감하시죠? 경제가 어떻게 되더라도 즉 경제는 항상 수시 변동합니다. 이같이 경제 변동성이라고 하죠. 경제가 어떻게 되더라도 큰 걱정 없이 굴러가게 하는 시스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너무 과도한 수익률, 돈을 많이 빨리 더 빨리 더 많이 불려야겠다는 욕심은 내려놓아야겠죠. 수익률이 낮더라도 재산이 불어날 수 있는 시스템이 좋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재정적으로 노후에 여유가 많은 분들 이른바 부자들은 재산이 많으니까 수익률이 조금만 떼어도 돈이 불어나는 절대 금액은 다른 분들에 비하면 훨씬 많습니다 재테크에서도 최소한 은행이자 이상의 수익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상품들도 참 많습니다 돈 파는 가게에서도 여러 번 소개해 드렸죠 그렇게 하려면 먼저 내가 가진 재산이 많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돌아보면 숱한 경제 위기가 있었고 또 숱한 기회들이 있었죠. 즉, 지금까지의 경제는 위기와 기회가 계속 사이클, 계속 바뀌어 왔죠. 앞으로는 어떨까요?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이 많다면 그것을 인정한다면 내가 가진 돈의 여유를 가지고 내가 천천히 안정적으로 불려 나가더라도 설사 그 가운데 위기가 오더라도 또 기다리면 내 재산이 넉넉하니까 괜찮다라는 여유를 가진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 은행 이자 이상으로 안정적으로 따박따박 돈이 불어나는 시스템 충분히 많습니다 돈판가게 동영상을 보셔도 그런 내용 많이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매달 받는 연금이 많은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다들 공감하시죠? 매달 나오는 연금이 생활비 이상은 되어야 마음이 편안하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재산이 없거나 많지 않더라도 연금이 많은 분들은 참 편안하게 살고 있죠. 왜냐하면 크게 욕심내지 않더라도 안정적인 노후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경험에는요. 제일 편안해 보이지 않는 노후 어떤 분들일까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가난한 분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재정적으로 힘든 분들은 달리 선택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내려놓고 포기하면서 사는 법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이 정말 편안하지 않냐 하면요. 목돈은 있는데 은행예금이나 부동산 등과 같은 재산은 많은데 매달 나오는 연금, 즉 생활비가 부족한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재산을 계속 까먹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늘 불안하고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분명 부잔데 병원을 들락거리는 일이 훨씬 많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가 가진 재산이나 목돈을 활용해서 매달 받는 연금을 많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게 매달 받는 연금이 많아지면 생활비를 쓰고 남는 돈으로 재테크를 하는 것이 결과도 훨씬 유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번째입니다. 앞서 재정이 부족한 분들의 출구전략 네번째에서도 같이 말씀드렸는데 재정이 여유가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진 재산의 일부 예컨대 10%든 20%든 재산의 일부는 10년 뒤를 길게 내다보고 멀리 멀리 던져 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는 분들과 비슷해 보이지만 많이 다릅니다. 예컨대 부자들은 어차피 여유돈이 많으니까 그 중에 일부는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시간에 투자할 수 있는 여유가 훨씬 많기 때문이죠. 그런 다음에 나머지 재산들은 안정적으로 따박따박 불려나간다면 나중에 더큰 재산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마땅한 종목을 찾기가 어렵다면 또는 그같이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마찬가지로 수백 개 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ETF를 선택하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물론, 텀텀이 돈 파는 가게에서도 참고될 만한 영상을 계속 업로드 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인생에도 출구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재정의 여유가 부족한 분들 또는 재정적인 여유가 많은 분들로 나누어서 각각 네 가지 색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돈 파는 가게 구독자 가운데에는요, 50대, 60대 이상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지금의 대한민국을 위해서 참 헌신하셨던 분들이거든요. 물론 모든 인생에는 끝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언제일지 모를 인생의 끝날까지 오늘 하루도 우리들의 자녀들은 물론 다음 세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기억을 상속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도 또한 돈판 가게도 많이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것이 있다면 전화 02536-0153 또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돈파는 가게 머니 슈퍼마켓 1대1 채팅창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